예예 yeah, yeah. 그 썸네일 억울 한번 끌어봤습니다 근데 제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2021년이 2주도 남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올한 해가 어땠는지 되돌아보기 마련이고 또 새해를 준비하잖아요 뭐 엄청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진 않더라도 내년에는 좀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내년에는 좀더살더 더 빼야지 내년에는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내년에는 좀더 저축을 많이 해야지 하고 생각으로라도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바로 내년에는. 내년에는이라는 말이에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맘때쯤이면 새해에 어,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뭐, 한 계획만 1, 2주 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 자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 계획은 새해부터 시작할 거야 하고 1월 1일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요뭐 새해부터 한다 칩시다. 12월 31일 보신각 좋은 땡땡땡 치고 해피 뉴 이어 카톡 마비되고 막 1월 1일이 됩니다. 2주 동안 열심히 계획한 거 이제 시작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막 미라클 모닝 5시에 일어나고 막 졸린데 눈 비비면서 책 읽고 새로 일기장 사가지고 막 쓰고 뭐 운동? 요고 요고 요고 공룰 아닙니까 그렇게 새계 객들을 막 열심히 해 나가요 근데 이거 며칠 갑니까 한달 일주일이면 많이 간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목소리> 새해 계획은 보통 지금 나에게 부족한 걸 우선으로 세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하세요 할수 있다면 오늘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해야지 이건 다음 달 1일부터 해야지 어? 시간 애매한데 정각부터 해야지 사람이... 어... 새해 계획 필요합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당연히 삶의 엄청난 질적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나 계획을 위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새해 계획 세우기 전에 내일 계획부터 세우세요 1월 1일이 된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는 방법은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 뿐입니다 새해 계획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2021년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계획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자아성찰 유튜버 한국타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